사람들을 사회생활을 하는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때로는 성공할 수 있느냐 성공할 수 없느냐 이런 어떤 기로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그 만남이, 관계가 정말 가치 있는, 가치 있는 만남인가? 아니면 가치 없는 관계인가? 이거를 점검해 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치 있는 만남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결해 나갈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늘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향력을 받아서 나 자신도 모르게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안될 거야, 안될 거야, 안될 거야 하면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바뀌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 보면 세상에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견뎌내고 이겨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겉 실패하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긍정적인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인 사람도 더 많다는 라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과의 만남 어떤 관계를 가질 때그 만남과 관계가 가치 있는 만남인가 가치 없는 만남인가 잘 구분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왕이면 가치 있는 만남 가치 있는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 안 땅을 점령해 가면서 자신들의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이 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부정적인 요소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가나한 백성들을 점령해 갈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을 점령해 갈때가나한 백성들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긍정적인 어떤 좋은 영향력을 받기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들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해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난 족속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으로 변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엇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바로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요아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진노하셨다. 진노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들에게 심판하셨더라는 거요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고통스러워집니다. 삶이 어려워집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성경에 오늘 말씀해서 나와 있는 것처럼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를 받아서 8년 동안 종살이 하는 것들 볼수 그들을 참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들의 가난족속들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 결과, 심판으로 말미야마 그들이 고통에 처하게 됐다.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 하냐면 부정적인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이 있는 것보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결국 그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지죠? 회귀합니다. 그게 몇 절이에요? 9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와께 부르지지 매. 요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레비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다 보니 그들이 제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 우리가 잊어버린 하나님.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우상을 섬겼다. 고통스러운 자신들의 삶 때문에 깨닫고 회개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로 걸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부르짖으며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했을때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고 말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여호와께부르짖어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누구를 세우시는 가요한 사람의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 Israel, Israel, i 후반부에 보면 s r a e l Israel, Israel, Israel, i s r a e 하 i s r a e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저는 그 낯세의 아들 언니엘이라. 저는 그그언니엘한 이름 속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 네? 한번 자신을 이름되고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한 구원자를 세워 구, 그들을 구원하기 하시니 그는 곧 거기를 빼고 그는 곧정진호이라 <웃음>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웃음> 이상한 데로 올라갈 수 있는데, 여에 제가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요 중간에 말씀을 배우고, 우리는 그때 누구야? 갈레브하고 그 나스의 아들은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제가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한번 읽어보게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 면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좋은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줄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수 있는 사람 그한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볼 거예요 결국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내 주변에 긍정적인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부정적인 가난의 세상의 문화에 빠져들지 않니냐고 하나님을 잊지 않니냐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평온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잊었고 그리고 심판을 받아 결국 어떻게돼 고통스러운 삶에 처하게 됐, 됐잖아요. 왜요? 그들의 삶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 신앙인들이 많이 있으면 좋다라고 물론 전혀 부정적인 사람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이로하고 좋은 영향력을 줄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더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자기 자신이 좋은 영향력을 줄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면 돼요. 우리는 사람들은 많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웃음> 나는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을까? 어떤 좋은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면 돼요? 내 자신이 좋은 영향력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절 말씀에 그렇잖아요. 구절 말씀에 음. 응? 온니엘은 누구였습니까?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다시 말해서 갈렙이 온니엘의 삼촌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갈렙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예스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나갔을 때 12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신앙의 사람이었고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어요. 여호수아 죽고 난 이후에도 갈렙은 여전히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구절 말씀을 통해서 언제리 누구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냐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다. 다시 말해서 삼촌 갈렙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을지라도 언제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요. 갈렙의 영향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아마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효용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찬양하며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절에서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십, 임합니까? 원예에게 임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봐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야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원예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10절 전반부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요와이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뉠이 갈렙이 영향력을 받지 않냐고 가난안 족속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아서 좋지 않은 영향력을 받아서 그도 타락해 버렸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 지었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언니에게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아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강권적으로 어? 하나님께서 언니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니에게 성령을 받아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8년 동안 성겼도 국산 리사다임을 무너뜨릴 수 있고 승, 그에게서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요하나님 잊지 않는 게 좋은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족속들의 그 문화 즉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평온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무엇이었냐고 고통이었어요. 고난이었어요. 어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결국은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게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로 가득할 수 밖에 없다는 것그 어려운 일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다는 라 사실 말해주고 있는 것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라 사실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는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받아야 됩니까?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된다라는 거 누구에게서? 내가 누군가의 시, 나의 신앙의 모델이 될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될수 있습니다. 자, 원예리 이렇게 성령이 붙들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강권적으로 이마에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가 삼촌 갈렙의 좋은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성령을 강권적으로 그에게 임할 수 있었다라는 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강권적으로 부어주실 수 있었다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온예리 붙들린 이유는 어떻게 그가 붙들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서 붙들릴 수 있었을까? 구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를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원니르. 우리 다시 한번 제가 말씀 보게 되는데. 결국은 뭐예요? 언제 성령이 붙들렸던 것은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언제 준비되어지지 않았다면 기도로서 준비되어지지 못한 자였다면 과연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강권적으로 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라는 사실이 언예리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였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굳이 뭐 성령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성령을 돈을 주고 사도 되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아니, 아니. 사도행자 8장에 보면 시몬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경고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성령은 돈을 주고 살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돈이면 다 해결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굳이 교회에 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있는 거 아닌가? 천국 갈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아니래요.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령을 돈으로 살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온예에 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셨던 것은 그가 무엇을 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늘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 강권적으로 성령을 임하게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나깨나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그래야 세상에 부, 내, 우리 주변에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보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단단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부정적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면 내 자신이 이 기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나 혼자 기도만 하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절 말씀에 초반적 그렇잖아요. 함께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어떻게 돼요? 누구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언예를 임했잖아요. 자나하나 히드레다 보세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호와께 요호와께 부르짖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긍정적인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받 바뀌려면 뭐 해야 돼요?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합심해서 그런데 요즘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와서 합심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언니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강건적으로 임하게 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잊어버리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은 멀리 멀리 떠나면 고통스러워요. 그래, 찬송에서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멀리 멀리 갔더니,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철양하고 고나요. 이렇게 바뀌어버리잖아요. 내 삶이, 철양한 삶이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혼자 기도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강권적으로 임하여서 우리의 삶이 철량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로 이러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보세요.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었을 때 누구, 많은 사람들의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었잖아요. 누구에게 임하였어요? 언제 음. 한 사람에게 임하였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오순절 마가 다르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되었어요? 성령이 탁 임하잖아요.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비록 그들이 고통 중에 삶에 있었지만 회개하고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성령이 온예력에 임하였습니다. 왜 온예력에 임하였을까요? 그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기 위함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함. 온 일처럼 성령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이, 세상의 삶은 고통이 아니라 평온한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거예요. 단한 사람 에게 성령을 내게 성령 이마했습니다. 온 일에게 성령을 이마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단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찾고 계시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찾고 있을까요? 왜 찾고 있을까요?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즉, 온제를 통해서 구원해주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영향력을 주게 하기 위해서 찾고 있다는 사실을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준비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받아서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기도를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되어져야 성령을 받고 또한 좋은 영향력을 받아야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 좋은 성령을 받아서 우리 자신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받을 수 있게 성령을 관건적으로 부어주시는 이유가 좋은 영향력을 주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시켜 주기 위해서 오늘도 찾고 있고 준비되어 있는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네. 11절 마지막 가보세요 원예일 성령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원예리 죽었다. 뭐예요? 원예리 사사로 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원예리 한 사람이 성령을 받으로 말미야마 이스라엘 문제가 해결해 졌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좋은 영향력이 미쳐지면 말미야마 40년 동안 이란 기간 동안 우리 일생 전체예요. 40년 동 지금은, 지금 지금 우리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40년이라면 우리 죽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우리 죽을 때까지 평온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 때문에? 단한 사람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에 붙들리면 좋은 영향력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에 붙들려 살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는 어떻게 준비 되어져야 되는가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끼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귀환이면 그 여러분도 사사 언니 일 처럼 사람 들 에게 좋은 영향력 을줄수 있는 성령 을받아좋은 영향력 을줄수 있는 성령 에 붙들린 사람 이되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원 합니다.